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? 선생님, 그 아까 네. 그 블록코딩 네. 하는 것 같은 경우에 태블릿에서도 네. 다운받아서 되나요? 이,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. 네네. 아, 이거는 어, 노트북에서만 진행이 가능해요. 아, 그래요? 네, 노트북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돼요. 유코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지만은 이 블럭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유코드가 아닌 알파미니 어플, 알파미니 어플을 이용한 블록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블록코딩 내용은 그 네. 태블릿에서 할수 있는 그그 알파미니 애외에서 할수 있는 거나 노트북에서 할수 있는 거나 다른 건가요? 동일한 건가요?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 여기에서는 지금 구글 블록리라고 되어 블록리 기반으로 블록코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 기반으로 되어 있는 블록코딩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. 이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그 블록, 블록 코딩에서 가지고 오는 블록의 이름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, 근데 어떠한 부분이 동일하냐면, 여기에서 볼수 있는 액션이라든지, 불러올 수 있는, 어, 내가 등록되어 있는 얼굴, 그 등록된 사람이라든지, 이러한 것들은 불러올, 동일한, 동일한 걸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. 네. 그 유코드 같은 경우에 그 다운받을 네. 때, 그냥 일반 데스크탑에서 다운받아서 해도 괜찮나요? 그게 데스크탑에서는 와이파이 네.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와이파이를 연결, 동일한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만 이 연동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 아마 쉽게 하시려면 은 노트북에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.